플러팅 달인 유형들은 이티제에게 접근하다가 차단당할 때가 있습니다. 이는 이티제가 그어놓은 선을 무단으로 침범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. 이럴 때 플러팅 장인들조차 이티제의 선을 잘 모르겠다고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티제는 자신의 선을 비밀로 남기지 않습니다. 오히려 관심있는 상대가 이티제의 선 범위를 물어보면 좋아합니다. 예를 들어 지각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이티제가 있다면 특정 상황에서 지각했을 때 예외로 두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지하철 시위 때문에 늦어서 지하철 지연 증명서 가져오면 괜찮. 응 그건 아무도 예측 못했던 상황이니까 괜찮. 이런 방식으로 이 티제가 좋아하는 행동, 싫어하는 행동을 자체 분류하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중요한 열쇠입니다. <목소리도>